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선전국인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단톡방에서 가짜뉴스나 루머 또는 유언비어들을 퍼나르는 일은 없어야겠죠 나는 이것이 진실이라고 생각을 해서 공유했거나 또는 공유 받았을 수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받았을 때 또는 공유하려고 할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출처겠죠 이 소스 이 내용이 어디에서 왔느냐 출처를 묻고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외면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 정보를 내가 신뢰하는 교육자로부터 받았다 그렇다면 내가 최소한 두세 번은 리서치를 해보는 거죠 그런데 그 리서치가 힘들다 그렇다면 주변의 동료나 또는 자녀들에게 간단한 출처, 확인만 부탁해도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세 번째로는 그 정보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이 분명하게 표명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외면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. 왜냐하면 그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표명함으로써 이미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표명한 것이고 그 정치적 입장을 표면한 내용을 나에게 전달했다라는 것은 자신의 그 입장을 나도 동의를 해줬으면 좋겠다. 라는 최소한의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이 없다라고 볼수 있겠죠. 그리스도인은 자발적 고난주의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정보를, 정보 내용을 재확인하는 일에서도 최소한의 나의 불편을 감수하는 거죠.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나의 불편을 늘려가는 것 조금씩 늘려가면서 최대화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님이 가신 길을 제자들인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